제가, 이거, 이이기한 15년 전에 8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보니까, 뇌종양인데, 이미 수술을, 수술을, 그, 저걸 놓친 거 있지 않습니까? 저고누네상수 호텔에서 만날 때 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마약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마약, 이게 약간 위험성. 이게 이제 머리 아플 때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많이, 많이 살아야 3개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어떻게 병이 나았는가 하고 내가 한번, 나도 한번 물어봤더니, 80평 아파트를 그 당시 운이 좋아서 좋은 가격으로 다 팔고, 15평으로 줄이고, 간병인으로 나섰답니다, 자기가. <웃음> 왜간병인으로 나섰냐 했더니, 좋은 일을 한번 착한 일을 하고서 머리는 뭐 터지듯이 아프더라도 한 번씩 가서 간병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저렇게 하니까 불쌍한 사람들 참 많더래. 약은 항상 비상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 막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이게 아프면 뭐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간병인들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먹을 시간이 없고 <웃음> 집에 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세수하기도 모르게 그냥 뻗어서 자고 아침 일어나서 가서 간다 그러고, 나, 그러고 나서 이제 돈 좀, 돈 좀, 좀일 잘한다고, 그돈좀 그러니까 조금 더 저거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좀 그렇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 그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되니 고통이 좀 없는 것 같고, 4개월 그래서 열심히 감병을했다가한 1년 6개월 정도 감경을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 한번 가봤대. 그랬더니 뇌세포가 그 종양이 작아졌고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나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천존님인지, 아니면은 뭐 우주 우주에서 오셨던 분이신데 누가 어떻게 사람이 날 도와줬겠죠? 도와줬지만 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안 죽고 살고 있어요. 저는 내가 얼굴을 보니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깜짝 놀란 게 그냥 옛날에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좀이 그렇게 그. 명품 같은 거 아니면 걸치지도 않고, 그 나름대로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남을 봤을 때 약간 비웃음 같은, 자기는 냉소적인 웃음이 있는데, 사람이 그냥 그렇게 TV에 나오는 전원주 같은 모습에, <웃음> 꼭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웃더라고요. 많이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양반한테는 그, 그, 그 우리가 흔히 의학적으로 말하는 어떤 엔돌핀보다도 그 정말 좀 몇천배, 몇만배 강한 것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나와서 그안는암을 나는 분명히 녹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종교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또또주교께서 이야기하면 선주님의 은혜고 산에 가면 산신님의 은혜고 <웃음> 절에 가면 부처님의 은혜고, <웃음> 절에, 가면 부처님의 은혜고 <웃음> 절에 가면 부처님의 은혜고 또 어디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다다다 다, 다 이렇게 은혜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는 되게 완벽한 것 같은데 정말 되게 완벽한 것 같, 정말 엄청나게 완벽한 것 같, 같은데 너무 미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약한 그 부분을 하나 채워놓기 위해서 옛날서부터 과거에 있어서부터 이거는 신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그 사람한테 맡기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신이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신이 없다고 유물론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신이 없다. 우리가 봤을 때는 먼저 파틴강 같은 데는 신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 믿음과 믿음 싸움인데 신이 없다고 믿는 그, 그, 그 자체도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종교야. 우리 인간이 신의 요소가 그대로 다 들어져 있어요. 자신이 마음을 낮은 대로 낮은 재로 가고 80평 아파트에서 15평 아파트를 줄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재산은 날아주기로 하고 가서 내가 하루라도 좋은 일을 하기로 생각하고 근데 그걸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그거 체력 체력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 아픈 거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그건 어떠한 우리 모르는 어떠한 그큰그 뭐랄까 엔돌핀 그만배 이상 되는 것이 또 이게 뭐. 뭐 디올피니까 무슨 피니까 또 그게 또 아, 다이오. 어, 다이오피니까 또 그게 또 나왔겠지 뭐또 그것과 또 도는 게또또 또 앞으로 또 발견될 거고 인간한테는 인간한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게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이라걸 발견하고 최고의 명상은 내 자신이 신이라걸 깨닫고 내 자신이 신이지만 너무 너무 미약하다 그러나 또내 자신이 신이지만 엄청나게 강하다. 이 양면과 다 그걸 하다가 자기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난 최고의 명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종교는 그런 것을 나무로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할 는항 수초작주라고 그 자리에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라. 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 신이 신이야말로 제일 완벽하지가 않다. 아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신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이야말로 가장 완벽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때그 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조금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은 그게 바로 정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